더블킬 b 티킬 빨리 아, 썼구나. 와 l m 나와 대박. 더블킬 티킬 더블 <웃음> 죽겠다. 올랐다또 없냐? 아. 와 빨리 하면 있어. 빨리 하면 더. 아, 아 없네. 딱딱 아, 얘기할게요. 성공 내서 납니다 지금. 딱 납니다. 자. 준비하시고 진짜 이거 기회다. 딱 났다. 지금 향기 난다. 제발 못뭐 가지 마세요, 제발. 안 돼. 지나가지 마. 4 나이스. 4 와. 이 멘탈이 흔들릴 때가 아니야, 지금. 자, 그런 의미에서, 첫판부터 강공으로 합니다. 아, 제발. 아, 이거 만약에. 뭐 없었으면 이거 네명 있었는데, 중에. 해도 되고 아이고, 안 해도 이게. 되고 <웃음> 영혼엔도 지금 회식빠이... 그러니까 뭐야 수리빠이라고? 이거 어쩔 수 없어요 한판은 쉬어야 돼 왜냐면 연속으로 두번 가면은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세번 시도해 가지고 세 번만에 성공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번 앞에 거 실패하고 근데 지금 사이즈가 너무 푸시해버리면 상대방이 전진을 안할것 같아 한 번에 딱 씌워주고. 워터핀 딱딱 아, 그 얘기할게요 성공냄서 납니다 지금 딱 납니다 자 준비하시고 진짜 이거 마, 기회다 딱 났다 지금 향기 난다 제발 못가지 뭐 마세요 제발 안돼 지나가지마 n 이스스 와. 와. 깼다. 와. 와, 진짜 다행이다. 와. 와, 감사합니다. 와, 진짜 깼다, 이거. 와, 막 심장 어이, 큰 강거린다. 와, 저 마지막에 대패 딱한발 빗나갔을 때이 사람이 날 잡으면 어쩌지, 이 생각에. 와, 진짜. 나이스. 깼습니다. 깼어요. 진짜 눈물이 나는데, 진짜 시베리퍼스 해갖고 눈물 난 적이 진짜 처음이다. 와. 그 정도로, 와, 진짜. 편하게 할게요, 이제. 다이다 와. 감사합니다, 형님들. 여러분도 응원해주신 덕분에. 제가 딱 얘기했죠. 성공 거, 냄새 났다고. 아, 진짜. 다행이다 다행이다 와딱 느낌 왔어 중 많이 오는 거 보고 중에 4명 명 오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었단 말이야 사실 4명 오길 기다렸다 한명 근데 처음에 지나가길래 깜짝 놀랐어 아 이거 안 되나 보다 싶었는데 계단에 삑 모은 사람이 한명 있네 와 이게 왜 이게 왜 떡? 아 그렇죠 그렇죠 권총 미션 해야죠 이제 스나 하겠습니다 단판부터 아 다행이다 진짜 너무 다행이다 아나 죽어줄 용어있는데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이제 여러분 그 주시, 주무실 분들 편하게 푹 주무세요. 아 알빈님 감사합니다. 아 이거 방송적인 재미 예. 농담반 진담반인 거 알죠? 아, 네, 감사합니다 알빈님. 아 그래도 또 도와주실 때도 많은데 뭐 오늘은 제가 좀어좀 실패 많이 하다 보니 조금 그런 부분 이 있었네요. d o u 호호 이제 편하게 쏘자 셰프 형 빨리 다시 접고 다시 접, 접하자 접 우리 영혼님이랑 빨리 접하세요 편하게 합시다 이제 아나 오늘 민 애플님이랑 그 톡에 오셨는데 아, 좀 이렇게 아니, 재밌게 시네.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미션의 어떤 이 중압감이 좀 너무 재밌게 못해드린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네 손님이신데 그치? 셰프 이좀잘 전달해 해, 해 주시겠지? 해주겠지? 화이팅 화이팅! 어몇 시간이라고 하시면은 제가 뭐야 대회 연습 중에 미션 받았으니까 거의 거의 쉬는 날 빼고 한 4,5일 만에 성공한 거죠 4,5일 만에 더된것 같은데? 대회날까지 합쳐갖고 대회연습한다고 제대로 못했으니까 거의 뭐 100시간이라 생각하죠 편하게 어 이거 좋은데? 1.4? 그렇지 아 시원하다 1.4 시원하네 1.4가 찰지다 와우 아우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<웃음> 아시 못드렸네. 셰프 형 자라갔나? 아영혼엔도 자라간 것 같네요. 근데 저분 볼 때는 안그런데 왜 이렇게 노트햄 끼고 있지? 아 긴장이 탁 풀리네. 더블킬, 더블킬 잘 보세요 여러분 스피르포스트 미션이 끝나면 잘 됩니다 또잘 떠요 이게 참 사람 운명이라는 게 직구죠 방금 도중 내려왔으면은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조금 아깝이 아 진짜요 저는 진짜 4명만 딱 모여 있으면 성공할 자신 있었거든요 아까 데캠도 마찬가지 덱캠도 상대방이 우물 나오고 2층이 있고 단층까지 있으면은 낑먹이고 진짜 성공하게 나오는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미치겠는거야 사람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있는데 제가 계속 못 잡는거면 수궁을 하겠는데 애초에 그 기회조차 안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좀 너무 그거죠.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좀 허비하는 걸 싫어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미션을 빨리 깰수 있을 수도 있는데 아예 기회가 없으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멘탈이 조금 파격이 왔던 거죠. 그거 아니었으면 뭐 멘탈 타격을 이유가 없지. 못 잡는 거는 내 실수니까. 그죠? 또눈 또. 아, 즐겁다. 즐거워. 즐거워 얘. 예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나이스. 아, 너무 다이. 너 진짜 너무 다이다.